안녕하세요, 샬레임의 강원장입니다. 모두 휴가 즐겁게 다녀오셨나요? 다녀오고 나니까 좀 홍조도 심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기미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잘 보이시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가리는 메이크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메이크 그 기미로 어좀 가리고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컨실러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컨실러를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이용하면 은 뭔가 좀 기미가 커버가 되는 느낌을 받지만 실제 그게 뭐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약간 피지가 분비가 되고 약간 땀이라든지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섞이게 되면은 화장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부위가 좀더 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기미를 가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얼굴을 많이 베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한 제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쓴다면 파운데이션 아니면 뭐 에어쿠션 같은 걸 쓴다면 에어쿠션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미가 있는 나이대가 좀 건조한 편이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좀 촉촉한 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색상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밝은 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미가 고민된다고 라 하면 나의 피부톤보다 한톤 높은 파운데이션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은 22호보다는 21호를 선택한다라든지 나의 피부톤보다 한톤 밝은 걸로 좀 얼굴 베이스를 깔면 좀 기미가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선 네 화장을 하기 전에 머리를 묶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야 좀잘 보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머리를 묶으면 다 얼굴이 좀 작아졌다.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포니테일 리프팅 네, 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네, 아침부터 네, 노메이크업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오전에 오신 네,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웃음> 어, 근데 화장을 할때 내가 좀 색소가 고민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두드리는 거는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요 피부톤을 좀 균일하게 음, 하면 되고요 저도 음, 한 30대 초반까지는 뭐 기미가 뭐 눈에 띄거나 그러고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넘으니까 <웃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뭘 하냐면 사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입술에서 약간 좀 볼륨감이 빠져서 좀 어, 입술이 좀 약간 자글자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는 주로 어, 메이크업 페이스를 바르고 나서 항상 이런 음, 프라임을 입술에 쓰고 있습니다 입술 필러를 하면 더 예쁘겠지만 네. 우선 프라이머로 네, 커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는데 어뭐 많은 뭐 사람들이 테크닉이 있겠지만 알다시피서 눈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눈썹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마흔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마흔이 넘어서 보니까 이 눈썹은 내 눈썹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는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별다른 테크닉 없어요 제 눈썹 따라 그리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눈썹을 따라서 가볍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뭐반 연구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 보면은 나 지금부터 눈썹 시작했어라고 해가지고 앞쪽이 약간 좀 경계가 확실하게 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눈썹이 별로 안예쁜것 같아요. 좀촌스러운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래서 앞쪽은 최대한 가볍게 해주시면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봐도 좀 눈썹이 좀 짝짝이고 삐뚤어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예쁘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를 살짝 펼쳐주면 돼요 뒤쪽에서 그렸던 그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이걸 앞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살짝 그려주면은 어 앞쪽이 가장 내추럴하게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든요 눈썹 같은 경우도 앞쪽은 조금 흐렸다가 뒤로 가면 점점 밝아지는 그런 패턴을 껴야 사실 눈썹이 예쁜 거지 앞쪽부터 끝까지 눈썹이 같은 톤으로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쪽에 그려놓은 색소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덧 칠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람 됐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미가 눈가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잘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런 브로셔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브로셔를 하고 안 하고가 기미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좀뭐 에어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로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브로셔를 하려고 할때 브로셔만 하면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메이크업도 같이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미를 가릴 때는 브러셔하고 아이메이크업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미가 약간 좀 갈색, 검은 빛을 약간 좀 푸루스러운 그런 빛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이용하는 게 약간 좀 밝은 톤의 핑크, 약간 피치톤을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약간 코랄빛 같은 것도 이용을 하는데 코랄빛을 쓰면 은 약간 내가 좀 피곤할 때좀더 기미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약간 좀 색조를 달리해서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쓸수 있는 색조가 뭐냐면 약간 좀 핑크빛이 도는 약간 피치톤의 밝은 톤을 이용하면 톤을 좀더 기미를 좀 흐리게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기 전에 어, 섀도를 우 먼저 할 건데요 눈도 사실은 비슷한 컬러톤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약간 좀 반짝반짝 거리는 글리터를 활용을 하면 은 약간 좀더 환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기미가 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글리터 펄이 들어가 있는 어, 걸 이용을 해서 베이스를 깝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화장을 잘해요 사실 10대 때부터 화장도 해오고 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화장하는 법을 익혀서 어린 친구들은 사실 저의 이런 메이크업을 보면 어 너무 초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나이 때 40대 분들은 사실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아요 거의 곰손에 가깝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곰손에 가깝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 드리는 거라서 아마 메이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웃음> 그좀 어, 눈가를 좀 밝게 해주면 주변 색소가 좀 흐려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하얀 색깔 섀도우로 주변 베이스를 연출합니다. 여기 양쪽 볼을 제가 약간 좀 어, 피치톤으로 한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분홍색깔 중에서도 약간 피치에 가까운 걸 해서 어, 섀도우를 그리 예정입니다. 살짝 핑크를 줬는데 좀 차이가 나나요? 하고. 그리고 눈을 보면은 약간 눈의 경계가 좀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물론 저도 이런 약간 아이라인을 이용해서 그리기도 하는데 약간 저는 좀 약간 화장을 잘 못하니까, 공손이니까 별 예쁘게 그려지지도 않고 망하면은 이걸 다 지워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갈색깔을 이용해서, 어, 그리고 있습니다. 갈색빛. 일반적으로 약간 눈가에 이런 제품을 쓸 때는 검은색을 쓰는 것보다 갈색빛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검은색을 쓰면 너무 두드러져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마스카라를 하실 때도 검은 색깔을 선택하는 것보다 갈색깔을 쓰는 게 훨씬 더 내추럴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간 컬러감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라이너라든지 마스카라를 선택하실 때도 블랙이 아닌 약간 섀도우랑 비슷한 컬러나 아니면 갈색깔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색깔로, 저는 끝라인만 정리를 하거든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느껴지시나요? 색깔이 흐려서 제가 아이브로우로 다시 한번더 마무리 져보도록 할게요. 했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좀더 화사한 느낌이 들긴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 브러셔를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미가 있는 쪽이 눈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보리에서 보면 웃었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쫙 이렇게 예쁘게 깔 거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를 하면은 이제 기미도 좀 약간 덜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또 생기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가 섀도우만 하는 것보다 브로셔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니까 꼭 같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뭐 가지고 다닌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사실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음... 공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립스틱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주로 약간 좀 이렇게 피치가 도는 걸 섀도우 같은 걸 이용을 했었을 때는 어, 컬러도 약간 립 컬러도 약간 좀 피치 컬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어, 좀 약간 입술이 건조하고 약간 좀 유분기가 없고 볼륨감이 없다라고 해서 약간 번들번들거리는 이런 립스틱을 바르게 되면 더좀 약간 촌스러운 것 같거든요 예쁘지 않은 것 같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보면 우리 엄마들이 맨날 약간 빤딱빤딱 윤광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매트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도 입술은 약간 매트한 게 좋은데 약간 입술이 촉촉하지 않거나 잔주름이 있으면 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는 프라이머를 쓰진 않지만 입술에는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약간 도톰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술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미를 커버하기 위해서 컨실러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많이 덧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화장이 무거워 보이고 거기 있는 부분에 색소가 더 짙어 보이거든요 메이크업의 베이스는 가볍게 그리고 색조를 활용하시면 기미 커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미를 커버할 때 다른 것보다는 나의 피부톤보다 좀더 밝은 색조 컬러를 이용해서 좀 메이크업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기미 커버를 하는 데는 약간 피치라든지 아니면 약간 밝은 분홍 색깔이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